범희 기자는 오늘 전우원 씨, 전도환 순자가 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마약수사국 앞에 나와있습니다. 네,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기자회견이 잠시 후에 열릴 예정인데요. 지금 현장에는 YTN, MBC를 비롯한 메이저급 그 언론 방송사들이 나와있고 적재하는 그 기자들이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 진보진영이 그 어떤 시민들은 어, 자진해서 귀국하는 사람을 그렇게 외국에서 형악 범죄를 저지르고 어, 귀, 어, 본국으로 압송되어 있는 것처럼 어, 개거장구 즉 수갑을 채울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그러한 강력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 불만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음, 자진해서 귀국했고 국내에서 일어난 범죄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자원에서 귀국하는 사람을 과연 그렇게 흉악범죄자처럼 온 방송이 보고 있는 온, 모든 언론 매체에서 주, 주목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 입국 현장에서 어, 그렇게 압송을 했어야 되느냐라는 어, 과잉 경찰의 어떤 과잉 대응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에서 어 잠시 후 10시 10분부터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10시 10분부터 어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어 현장을 생생하게 영상에 담아서 보도해드리고자 합니다 본 기자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팔포 명령, 진상 규명하라, 규명하라, 규명하라, 규명하라. 규명하라. 규명하라. 전두환 자금을수사라수사라수사라수사라 오공 부역 세력들 불법 사를 수사하여 고 환수하라. 환수하라. 환수하라, 환수하라, 환수하라, 환수하라. 오늘은. 어,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이 어, 전 의원씨의 어, 양심선언과 전두환 일가의 어, 비자금 폭로와 관련해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 날입니다. 어, 주변에서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이 그동안 오랫동안 전두환의 구속과 사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을 넘기지 않고 여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마약 어, 투약조사와 관련된 어, 이 시점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합의하였고 그러나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어, 많은 동지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오른쪽에 계신 분은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의 상인 고문이신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신 전태삼 선생님이시고 제 왼쪽에 계신 분은 올팔 도청 사수대로서 당시에 그 항쟁의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하셨던 그리하여 윤석열 열사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그 죽음을 뒤에서 부둥켜 안고 마지막을 함께 하셨던 도청 사수대 우리 이양현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일당 백의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고 여기 오늘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라는 이 뜻에 어제 긴급히 마음을 모아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아 지금 이 순간에 어 전두안 씨의 친손자 전우원 씨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기에 있을지 알수 없고 또 언제 또 이동을 할지 혹은 구속이 될지 어떤 식의 일정들이 앞으로 펼쳐질지 알수 없는 상태에서 어, 지금의 이 어, 그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마약, 투약과 관련된 이 수사에 집중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 아, 우려를 했습니다. 아, 지금 이 전우원 씨의 양심 고백은 올팔 학살자에 대한 규탄과 그리고 올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당하신 분들에 대한 사주와 반성의 마음으로 그와 같은 양심 선언을 하였고 또한 무엇보다도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을 분노하면서 이 불법 재산에 대한 이돈 세탁과 관련된 것을 전우한 씨가 지금 양심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자회견 문에 써 있는 것처럼 전두환과 오공 부역 세력들의 비자금과 불법 재산 수사하고 환수하라 이게이 오늘의 우리의 기자회견의 요지입니다 그럼 먼저 어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도 광주를 찾아서 어 국민의힘당 전 의원들이 다 모여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어, 5.18 정신을 헌법정신으로 수록하겠다라고 어, 대선 공약으로 어, 내세웠습니다 어,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어, 지금 전두환의 진손자 어, 전우원씨가 양심구백을 한이그이 그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물리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봉지는간데 없고 깃발만 나누켜 새 날을 때까지 빈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려가도 산천은 나. 산자이여 따르라 아 앞서서 나가니 산자이여 따르라 감사합니다 그때 1980년 그 5월의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 눈물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올1 5.18 영령들을 생각하면서 5.18 영령께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정렬한 식주